레오야. 레오야. 레오야. 스토요야레오시 레오. 여야,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일로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려 어디가? 들어가자니까 여기 들어가자 지가 따라가자. 여우야, 집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한참 됐다. 집에 가자. 네. 어디 가각또 가도...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안갈 거야? 안갈 거야? 그래?